Thank you. 何に Thank <laughs> you. r u 고 진짜 너귀아 은트야? 나 귀찮아? 야. 넌 뭐야? 응. 아이고, 아이고, 안될 자리가 없네. 아우, 안될 자리가 없잖아. 그러면, 아휴, 그러면 되지. <웃음> 내가 그렇게 싫어? 오, 귀여워 자리 뺐지마 아, 알았어 자리 지마 어,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지마 나도 자리 뺐지마 알았어 알 알았어.